제가 최근에 TV조선에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지방까지 탈탈 털어갖고고 그 TV조선에 나왔었는데. 바로 이 장면과 다음 장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에 비유했다. 그거있고또 하나는 내가 박정희가 을 그때 죽였어야 했다. 라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과 이준석 비유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월호 사건 때 가만히 있으 해놓고 선정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는 어땠어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해놓고 한강달이 끊고 대통령만 도망갔습니다 그 얘기를 엮어서 했더니 어떻게 감히 이승만을 이준석에게 비유하느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 이준석이 억울할 거예요 이준석도 굉장히 무거운 죄를 졌지만 그냥 도망가기에 끝이잖아요 그리고 즉값 치사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땠어요? 저는 도망간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도망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승만이 한 짓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짓입니다 지금 이승만을 국보로 추앙하자 뭐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 저 혼자 다, 살자고 다행다 끊고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혹시 혹여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럼 돌아온 다음에 어땠어요? 그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싹싹 비누도 모자라죠. 살아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다 위로를 해도 모자랄 텐데 어땠습니까? 이상만은 너는 그때 왜 비난 안 갔어? 왜피난 안가고 이민군에게 부역했어 그렇게 주잡듯이 잡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분위기인데요 자 부역자들이 잡혀가는 거야 한자가 많지면 뭘까요 잠복해 있는 적국 붉은 개들을 적발하는 게 긴급하다 정신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공부가 그 중국을 무자비하게 서다하자 망상한 적개심으로 그래서 진짜 망상한 적개심으로 엄청 서탕을 했습니다 부역자 실제 부역한 사람들이 있죠? 왜 <웃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역했던 사람들은 인천상륙작전하고 인민군이 퇴각할 때다 따라서 도망갔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총돈 놈들이 와서 집날려가고 하니까 집 날랐고, 집에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 나가서 말세불러는 신용만 했지. 내가 우파인사 여기 숨어있어요 하고 밀고 하기를 했나. 아니면은, 어? 청년들 모아놓고 의용군 나가라. 등 떠밀어서 내보내기를 했나. 그랬던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얼마나 조사를 한, 잡아갔느냐? 신문 기사 당시 신문 기사 찾아다 보니까 부역자도 검거돼서 조사받은 사람 숫자가 5만 5천 명이라는 기사를 찾았어요. 많아 보입니까? 전쟁 이게 초반전 얘기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찰 통계를 뒤져보니까 부역자도 조사받은 사람 숫자가 55만 명입니다 근데 부역한 기간 얼마예요? 6월 28일 날 다시 끊고 가서 9월 28일 날들어왔으니까딱석달 아닙니까? 딱석 달. 딱석달 부역한 걸로 그 55만 명을 조사했으면 일제 36년 동안에 부역한 놈들은 얼마나 조사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550명도 조사 못했습니다. 감옥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부역자 처벌을 한 거예요. 그 칠파들이. 쉽게 얘기해서 해방 후에 살아서 돌아온 여성 중에서 제일 세게 제일 오랫동안 독립운동하신 분이에요. 요 밑에 있는 사진. 저게, 런데그 한국 최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전쟁기간 중에 부역자도 잡혀가서 징역살고 나와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분이 그2 0년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임시정부 일로 군자금도 모집하러 뭐 그래서 비밀연락도 하서 국내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압록강을 6번 넘나들었습니다. 그때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잡혀가서 그, 그때도 이제 뚜들게 맞았죠. 그런데 30여 년 후에 30년 뒤에 종로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뚜들게 팼던 놈들이 이번에도 또 뚜들게 패더라 이겁니다. 이런 게 부역자 처벌이에요. 친일파들이 반궁이라는 걸 명목으로 해서 권세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문제의 그 화제가, 화제라고 다 제가 곤욕을 지뤘던 게 바로 이, 이 사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죠저 사람이 누구냐면 부역자 처벌의 총 책임자였던 김창룡입니다. 정말 친일파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에요.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가 죽인 그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바로 백범설 중입니다요 저자가 정말 무거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는데 정작 진짜 빨갱이 하나를 잡아놓고 안 죽였어요. 만주에서부터 알던 사람이라고. 남무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플라치였습니다그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12번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거거든요. 남도당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어서 죽일 테니까 남도당이 실제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포사체는데근데 만주에 있었던 인연으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만약에 김창룡이가 그게 바로 박정희란 말이에요. 박정희를 죽여버렸으면 박정희 대통령 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 당연히 그때 그때 죽여버렸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다. 아, 그때 왜안 죽인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말도, 아니, 내가 한 거를 이상한, 적대적인 방향에서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또,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정말 그 이것을 갖다가 역사교육이 이렇게 좌편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생들 한테는게 아니고 어 예술가 전문가들에게 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틀어진 모양인데 그게 또 역사교육도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재량시간이었고 그 선생님은 영어선생님이었고 역사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국정화밀어 붙이는 아주 좋은 부서식에서 써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는데 보통 조선일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주면 대충 깨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 맞아보니까 맞아 아프긴 아파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강연 똑같은, 똑같은 거 갖고 강연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조선일보가 저렇게 쏴대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아까 이제 안, 안 지나갔지만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었던 얘기. 그 얘기를 갖고 한겨레 신문에다가 두면리 글을 썼습니다. 그걸 글을 쓸때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도 이제 제 소회도 좀 밝혔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이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근데 텔레비전에서 제 이름 달아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금수저, 좌파, 한무게그 뭐 가게도 뭐 정신분석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원 없이 나왔지만 뭐 정말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 뭐 TV 조선 덕분에 애창곡이 하나 생겼다. 장기하에 별일 없이 산다. 니들 들으면 끔짝 놀랄 거다. 몹시 기분 나쁘겠지만 나 별일 없이 산다. 그리고 별일 없이 산다. 말로만 할게 아니라 보여줘야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한겨레신문에다가 크게 글도 썼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무슨 얘기를 썼냐? 제가 대한민국에서 솔직하게 박정희 비판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인데요. 요거는 박정희와 내가 공감을 했다.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렸을 때 63년 대통령 선거요. 그 선거 기가 막힌 선거입니다. 미국 압력으로 이제 군정 이양하다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하라고 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니다그 선거에서 혁신적인 박정희와 보수적인 윤보선이 붙었던 겁니다. 지금은 수급화가 박정희 이렇게 떠받들지만요, 솔직하게 박정희가 그 무렵에 했었던 얘기들, 그 국가혁명과 의나란 책이 있습니다. 그책한번 찾아서들 읽어보세요. 그 책을 보면은요. 박정희 말이 누구 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50년대 김일성 얘기하고 차라리 비슷해요. 그리고 이승만하고 지금, 뭐 오늘 한겨같신 문에도 났지만, 그 이승만에 대해서 저 늙은 노인 이승만. 이승만하고 자기를 엮지 말다 나는 살론시대를 여기 위해서 한 거다. 그것도 박정희는 떠들었습니다. 박정희가 혁신적인 면모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빨개있을 또, 옛날 경력도 있고 해서 몰렸는데, 그사3 자, 윤보선 측에서 박정희를빨갱이로 몰랐다가, 사실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이 선거가 15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박정희가 어디서 이겼냐. 호남에서 이겼어요. 호남에서 35만 표로 윤보선을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 김대중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도 뭐라고 분석했냐면 박정희가 사실은 좌익표로 이겼다. 호남 좌익표를 이긴 거예요. 호남이 민간인학살도 많이 일어났고 부역자 처벌 연제뭐 이런 거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이 박정희가 빨갱이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정표가 결집을 쫙해갖고 사실은 그 표를 이겼습니다.